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저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8일에 채치pt 기능이 있는 빙을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빙의 밸류는 한차원 높아졌습니다. 제한달 전쯤의 영상에서 채치pt4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점에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빙에 대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어, 구글이 수요일에 AI 발표를 위해 큰 이벤트를 연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였습니다. 라이브 이벤트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AI에 대해, 바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합니다. 보시면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어, 구글 트랜스플레이시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기술에 대해 작업하는 것은 정말 흥,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 대화 응용 프로그램 언어 모델 줄여서 람다에 의해 구동되는 차세대 언어 및 대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많았죠 이게 오답을 내놓는 바람에 주가도 7% 하락했었고 좀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더 좋아지는 기능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두 회사들의 발표 시기가 또한 재미로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 크런치 기사에 따르면 월드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GPT-4 모델을 빙에 통합하여 챗GPT와 같은 경험을 어, 검색 엔진 내에서 직접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목할 주요 사항 중에 하나는 채 g PT는 사실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 테스트 버전을 해봤었었는데, 이번에 이 e 빙은, 어, 가장 최근 것까지 업데이트 돼서 나왔다는 점이 조금 더 주요 어, 체크 포인트였어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픈 AI의 챗GPT 보시 2021년까지만 다루는 어, 다루는 데 데이터에 대해 교육을 받았지만 빙의 버전은 훨씬 더 최신이며 훨씬 더큰 이벤트와 관련된 쿼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요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하나 인사이더 기사를 보면 어, 유저들이 검색 엔진과 대화할 수 있는 채팅 확장 기능도 포함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 마이크 소프트웨어와 구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이런 기사들을 지금 다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12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볼게요 오픈웨이와 공동으로 만든 개선된 빙 검색엔진 출시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춤추게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어 그러면 한번 빙을 사용해볼까요? 아, 이거는 이제 구글이 구글 바드가 오답을 해서 조금 망신을 당했었던 그걸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렸었었고요. 빙을 들어가 보면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광고나 소개가 되게 많고요. 이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스를 보면 웨이트리스트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런 모어 들어가 볼게요. 뉴빙 하고 한번 아무거나 한번 물어볼까요? 음... 이렇게 지금 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몰 와우 챗GPT를 사용했었던 그 기능하고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빙은. 최신 버전까지 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라고 하니까 답변은 훨씬 훌륭할 것으로 어, 기대합니다. 다시 체수로 들어가서 뭐 여기도 시도 지을 수 있고 Wow, can you help me write a story?라고, story poem, m y coding, help me find a path. 한번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것도 한국어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얘는 아직 안오 되네 됩니다 한국어가 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 수준즉 크기 및 선호도와 같다 여러 요인에 따 라, 달라집니 음. 다, 다, 다, 는 다, 여러분도 빙 들어가셔서 챗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채찌PT 모바일 앱도 나왔으니 트라이해보시고요. 무료는 하루에 3개 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메타저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